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고 코인탐사장입니다 아 어, 12시가 돼서 파이 그채고 주기가 돼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오늘 또 메인 화면이 바뀌었네요 연말에 어, 테크 업데이트 어 12월 27일 어, 현지 시간 기준 9시 2분에 이렇게 어,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영어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예, 해석을 시켜보죠. 자 두서없이 하나하나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어, 파이 2022 연말 업데이트 2022년 하반기 파이네트워크의 기술 및 제품 업데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파이 투데이 때 파이코어팀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대량 개화 시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및 구성 요소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메인넷의 다음 기간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량 케화시 요거는좀잘 모르겠네요. 자 파이네트워크는 어, 파이 현재 폐쇄형 메인네트워크의 시점에 있고 파이는 대규모 케화시 활성화와 생태계 유틸리티 구축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주요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둘다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행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오늘의 업데이트는 기존의 뭐 인터페이스나 백엔드, 규정 준수, 커뮤니티 성공, 그리고 버그 수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파이오니어와 관련이 있고 흥미로운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하느냐. 자 전체 내용을 쭉 보기 전에 총세가지 입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첫번째 그 다음에 두번째가 KYC 그리고 세번째가 생태계 확장 및 개선 입니다 우선 첫번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업데이트 어파이투데이를 어, 기점으로 해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KYC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 메인넷 잔액에 들어 있는 지갑에 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는 직접 말 어, 양도 가능한 마이그레이션도 직접 할 수가 있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에 어, 수행될 작업은 총이와 같은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한다. 자, 모바일 마이닝 KYC 메인넷 체크리스트 KYC나 메인넷 체크리스트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어, 규정 준수 등과 같은 어, 다양한 소스의 동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대량 마이그레이션을 활성화하고 이보다 더 확장을 할 것이다 오케이 두 번째 어, 규정 준수 및 정책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측면에서 마이그레이션의 정확성과 정확성을 검증한다 자, 마이그레이션 초기에 필요한 경우 되돌릴 수도 있다. 자, 기존에 6월 2 8일날 이걸 하고 나서,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메인넷 잔액이 제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꽤나 많이 의견을 주셨었어요. 당시에. 저는 아직 캐와시 통과가 안 돼서 마이그레이션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니 저도 이제 모더분을 연락처를 통해가지고 어 직접 그 이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러한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이제 그 관리자 분에게 얘기를 하니 어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어 이제 개발팀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현재 이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고 추가 이제 개선 어, 개선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개발팀에서 이렇게 줬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다시 롤백도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체크리스트, 월렛, 메인넷, 블록체인 등과 같은 어, 필수 구성 요소와 일관되게 결합되도록 해서 마이그레이션 사용자 경험을 간소화한다. 그러니까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어, 사용자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단순화 시키겠다. 자 위에 이세 가지들을 대분류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반되는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자, 마이그레이션 보류 기간 동안 유효성 검사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후 개선을 한다. 어,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의 양도 가능 잔액이 올바른지 확인을, 확인이 되면 바로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메인넷 전송 중에, 마이그레이션 전송 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마이그레이션을 취소를 하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내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뭐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있으면 취소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두번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지갑 조정 어, 이거는 아무래도 어, 마이그레이션 보류 기간 동안에 파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오니어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 지갑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를 한다. 보다 간소화하게 해서 UI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메인넷 체크리스트 사용자 경험 개선. 버그 수정으로 메인넷으로 가장 원활하게 전환 가능. 여러 메인넷 체크리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나 버그 수정, 메인넷 밸런스, 대시보드 개선이나 백엔드, 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데이터 동기화, 어,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단계 추가 및 수정 등등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이그레이션 후 잠금이 개발되었고 곧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k 와 c 솔루션. 어, 이게 가장 좀큰 핵심이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어, 각 파이오니어의 메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제 조건 단계로 케와시 작업은 다음에 중점을 두었다. 케와시 앱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 향상. 그리고 두 번째, 요게 핵심이죠. 점점 더 많은 개척자들에게 케와시를 확대를 하고 또는, 어, 저같이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케와시를 받지 못한 실제 개척자를 위해서 솔루션 분석 및 작업 진행. 진행 상황 및 다음 단계는, 어, 아래 KYC 링크가 있거든요. 이게 12월 6일인가 9일인가 그때 추가 업데이트가 떴죠. 그때 KYC에 대해서, 어, 현재, 어, 이제 네트워크를 추가, 어, 인정할 수 있는 수단 추가. 그니까 러 기존에, 그니까 이메일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 뭐, 전화번호 인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만, 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 인증을 하게 되면, KWAC 솔루션 창이 뜨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어, 보다 많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모든 파이오니어들을, 뭐, 불법 계정들을 제외하고, 어, 와시를 모두 다 통과를 시켜야겠다. 대규모 KWAC를 할수 있도록, 어, AI 기능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AI가 그 실명을 어, 인, 인식을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래서 어 과거 이제 중문 전도사 중국 매체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얘기 나오는 실명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어, 또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트는 직접 연결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이 플랫폼 및 생태계 커뮤니티 확장. 자, 이거는 지금 그 이번에 그 파이 해커톤이 또 2차 2021년 6월 28일 날에 이, 그 해커톤이 진행을 하고 나서 파이 투데이 때 해커톤이 진행되고 나서 10월 1일 날에 이제 그 우승 앱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똑같이 이번 그 2차 해커톤은 1월 9일 날에 진행을 하게 되고, 약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어, 기간이 지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어, 이번 그, 이제, 파이 해커툰을 통해가지고, 좀, 보다 기대가 되는 거는, 뭐, 이 내용들을 쭉 내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개발 그런 것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파이 해커툰은 기존의, 어, 생태계 확장도, 어, 재반이 되면서, 파이코인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된이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보다 어좀 촉진할 수 있는 사용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해커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qr 코드 인식을 통한 어 파이 결제라든지 또 다른 또 다른 파이 어 결제 솔루션이 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파이챼트 기능 인프라 변경이 개발 중에 있다 어, 채팅 기능이, 어, 과거에, 이제, 이, 어, 채팅 기능의 부하가 걸리면서 과거에 사용 중단도 유발된 이력이 있다. 그래서, 어, 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어, 보다 많은 파이 앱을 배포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 채팅 기능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3년을 바라보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파이 네트워크는 2022년 대규모 회화식 및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시작과 생태계 구축의 기초작업을 포함하여 주요 이벤트와 큰 진전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올해 더큰 산업 격변의 맥락에서 파이는 파이의 장기 비전과 물질 및 유틸리티의 단계별 구축에 중점을 둔 독특하고 합의되지 않은 전략의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업계의 더큰 환경의 솜속에서 확고하게 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구축이라는 비전에 따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에 힘입은 경험입니다. 메인넷의 다음 단계에 도달한다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가는 또 다른 다음 해인 2023년에 다가올 일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탈중앙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이번 그 2022년 연말 그 테크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관련 내용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리콜러스 박사의 이제, 어, 정말 이제 이제까지는 잔 펀치, 잼만 보여줬는데 2023년 연말까지로 해서 강 펀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파이 생태계 확장 그리고 결제 강화 어, 이런 시장에 이제 파고들려고 하는 어, 강펀치를 준비하는 그런 어, 어,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업데이트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